마지막에 보면 마블하고 토리치가 있. 이 토리치 같은 나방약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백화수에 적용하기 좀 어려워요 어렵지만은 좀 과감하니 나방 피해가 너무 심해지니까 과감하니 좀 투입을 했다 4월 5월달은 이틀에 이파리가 하나씩 생겨요 만약 5일 동안 약을 안 하면 약 9일 보다 이파리가 세개가생겨고 있어요 4월달은 4일에 한번 5월달은 5일에 한번 6월달은 6일에 한번 7월달은 7월에 한번 이렇게 여우면 좋아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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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니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아까 2mm라고 죠 2mm를 넘는 부분, 그 과육 하얀 부분이 안 보일 정도, 그 정도만 해놓으면 거의 10개를 작업을 하면 7개는 정형고가 됩니다. 요 끝에, 가지 끝에는 열매를 달면 안 된다.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지금 수정해놓고 한 2주간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끝에 꽃만 따고 다녀도 큰 돈이 됩니다. 끝에다 열매를 붙이게 되면 그 측지에 있는 10개의 배들은 굶어 죽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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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만약에 인비들 갖고한 과청 도 하나씩 1차적과 하십시오 그러면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가운데 지권꽃을 송오리채 과청적과 송오리채 따내고 적과를 하지 않으면 인건비 때문에 안 된다 그 뜻입니다 예, 이게 지베레인을 매에다만 지르는 게 아니라 아,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다 배를 달면 유체가 더 정의가 된다고 했는데 이게 주주에서 꽃눈만 있지 가지가 안 튀어나와요 세리이제 딸리니까. 그럴 경우, 열매를, 주지에 있는 꽃눈에 열매를 따고, 이런 식으로 지베리를, 열매에 다, 바르는 것에 두배 정도를 발라주면, 1m 이상 쭉, 측지가 생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농가는 측지마다, 아까 열매를 세개 땄죠? 끝 가지에다가 지베리는 다 바르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끝에 가지는. 일본을 비유해서 그렇지만, 일본 사람들은 끝에 가지가 차이잖아요. 꽃대 같은 거갖다 세워줘요. 그만큼, 그 가지 측지 주지이나 측지 끝에 가지 세력이 중요하다 그래야 가지들이 반질반질해요 끝에가 찾아 갖고 있고 열매 달아보잖아요 가지가 윤택이 없어지면서 금방 윤문병 같은 접비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끝에 가지 관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배감 복숭아 세 가지 사과 가지에다 해도 반응 안 해요 감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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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작용코드가 들어가면 두번 정도는 다른 계통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 마지막에 보면 마블하고 토리치가 이 토리치 같은 나방약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백화선에 적용하기 좀 어려워요 어렵지만은 좀 과감한 나방 비해가 너무 심해지니까 과감좀 투입을 했다 마블 같은 경우는 카디스하고 레빅사 합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하고 사 아, 이렇게 좀 조합이 잘돼 있어서 저방전이 좀 삽입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이 여섯 번이나 약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4월 5월 달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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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평이란 얘기에요 5천평이면 한 15만장을 씌워요 그러면 한 사람이 봉지를 아무리 잘 쓰는 사람도 5천장 못 씌워요 3천장이나 씌운다고 하면 한 20명이 들어와서 씌워도한 3일은 걸려야 돼요 근데 그 전날 약을 10통을 다 해놓고 하루 지나서 3분의 1이나 씌웠는데 비합을 해요 또 약으로 써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봉지 싸기 직전에는 한 3일 전에 약을 전체를 하고 그 다음날 쌀 것만 하고 싸야 돼요 반드시 이것은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누가 봉지를 싸다가 인부가 한 2, 30만원 들어와서 봉지를 싸는데 낮에 소나기가 쫙 왔어요 그 그냥 계속 비가 없으면 가시가 오면 좋은데 그 봉지살 때는 아주머니, 남자들이 밥해요 아주머니들이 하루에 2, 30만원씩 벌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아 쌉시다 해서 싸 버렸어요 그비 맞고 싼 데만 흑생이다 왔어요 그래서 봉지살기 직전에는 그 눈에 안 보인 것들이 나중에 40일, 45일 돼 가지고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는 농약 희석 방법입니다 농가에 갖다니 아주 머니 농약 조그만 물통에다 섞어가지고 하죠 그러면 당연히 희석해 갖고 써야지 가져 봤더니 조그만 데다가 약을 한 가지를 넣고 휙저있고 그럼 이걸 갖다가 s s 스에 부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대로 두고 또 약을 또 하나를 타갖고 무슨 반죽을 하도 아니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된다 또, 남자들, 그 남성분, 남자들이 이게 그 수화제 같은 거 있잖아요. 수화제 같은 것은 잘 희석해갖고 해요. 근데 가서 봤더니 유제나 액상수화제를 갖다 부어버려요. 그래서 모든 약은 100% 효과를 발휘하려면 뭐 유제를 먼저 타냐, 수화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각 유제가 됐든 수화제가 됐든 각각 물에 희석해가지고 따로따로 타면, 그렇게 희석을 하면, 예를 들어서 약을 하다가 기가 고향나버렸어요. 기계 고치러 왔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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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흡수를 적진해 버리면 약효가날 것이고 또 약효과를 떨어질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영양제를 탈 때는 한 가지만 탈아요한 가지만 만약 두 가지 영양제를 나는 꼭 넣어야겠다 싶으면 반병씩만 넣어야 돼요 아니면 따로 하든지 영양제만 네 번째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처럼 살포 중에 기계고양이 나더라도 그러니까 과손이 한 50분 밖에 안 되는 그런 과손도 있어요 그러면 부부가 약을 할때 약을 타 놓고 두 부부가 내일 봉지 쌀 때만 한 줄만 약해고 싸요 꼭그약 갖고 또 내일 쌀때 약하고 싸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약지석을 정확하게 하셨는데 농약 살포 직후에 비가 오면 보통 인공수분도 하고 3시간 지나면 다시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근데 농약도 농약을 살포하고 최소한 6시간 지나야 재살포를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약하고 한 2시간 있으니까 비가 버렸어요 이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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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2mm, 3mm 정도 왔어요. 저녁은 내, 그게 젖어 있어. 10시간 이상 정도 젖어 있으면 흑성병 가염이 무조건 돼요. 지금 온도가 딱 16도에서 23도거든요. 흑성병은 딱 적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시기에 비가 왔냐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집에 돋보제 처리. 이것은 아까 그, 우리가 매월, 에, 여러분들 교육을 못하기 때문에, 어, 안의 물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에, 보내드리고 또 이렇게, 에, SNS로 문자로 보내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배는 처리는 보통 그 뒤에 보면 지배는 딱나비를 보면 만개 후 30일에서 40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4월 2일 날 만개기로 봤으니까 어떤 분 30일, 5월 1일 갖고 지배는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개기를 나중에 4월 1 0일로 봤기 때문에 5월 10일 넘어서 15일부터 25일 사이 그 동안 그러니까 날짜를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장 주, 쉬운 방법은 100원짜리 동전이 있어요 50원짜리 동전 크기가 된 때가 언제냐면 5월 초에요 그 시기에 만약에 지배를 처리하게 를 되면 50원짜리 크기 때 처리를 하게 되면 날씨가 구름 끼고 하면 좋은데 이파리가 싹 덮고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유목이 햇빛에 노출돼서 직사광선 받으면 타져버려요 타면 그거 해보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병원짜리 동전이 아마 2 2 m m 정도 될 거예요. 이 정도 크기가 됐을 때부터 우리 배 과수원의 배 중간 크기가 이 정도 됐을 때부터 500원 동전이 될 때까지 그때가 지베린 처리 적게요. 그러면 500원짜리가 넘어버렸어요. 그러면 500원짜리 크기가 넘어서 처리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 배 숙기를 당기는 것은 똑같아요. 늦게 치려도 30일에 치려나 만개 50일에 치려나 배 수확 시기를 당기는 건 똑같은데 배 비대 효과가 떨어져요. 그 때문에 100원부터 500원까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